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까만스팩입니다 오늘 리뷰해볼 애니는 체인소맨 2화를 리뷰해볼게요. 댄지는 의문의 여성과 차를 타고 어디론가 가고 있습니다. 여성은 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덴지는 여성이 다정한 사람이자라는데 개취급을 해서 신명했습니다. 그리고 여성은 덴지에게 휴게소 음치를 사준다고 했고 자신의 코트를 빌려줬습니다. 이에 덴지는 여성에게 반해버렸습니다. 여성은 혼자 먹을 수 있냐고 묻자 덴지는 결국 여성은 직접 덴지에게 우동을 먹여줬습니다. 근데 얘는 도 먹는 모습 꼴 봤는데? 덴지는 마키마에게 어떤 남자를 좋아하는지 물었습니다. 덴지는 데빌란토 본부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마키마가 준 유니폼을 입고 덴지보다 성명선들의하얗카와 아키랑 순찰을 가라고 맞았습니다. 아키랑 덴지는 순찰을 나갔는데 아키가 덴지는 아무도 없는 골목으로 데리고 가서 덴지를 때렸습니다. 아키는 덴지가 마키마 때문에 데빌란토에 들어온 곳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덴지는 내일부터 나오지 말라고 때린 거였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꿈꿔왔던 생활을 포기할 수 없어서 아키의 고원을 공격했습니다 <웃음> 와 진짜 아프겠다 <웃음> 아키도 겐지에게 반격을 해보지만 결국 고아는 또 맞아서 기절했습니다. 마키마는 겐지를 아키의 부을 공한 대마사과에 넣기로 합니다. 그리고 아키는 덴지의 정체가 무엇르고 마키마에게 말했습니다. 마키마는 덴지가 악마로 변신할 수 있다고 해서 덴지를 택배 취급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덴지는 아키에게 마키마가 좋은 사람인지 나쁜 사람인지 물었습니다. 아키는 당연히 마키마가 동 사이에서 말했습니다. 아키의 말을 듣는 덴지는다정하게 대해서도 마키마를 생각했습니다. 덴진은 아키의 감시때문에 아키의 집에서 같이 살아서 자신이 꿈꿔었던 빵을 진에 발라먹고 목욕도 하고 화장실에서 잘 삽니다. 비가 고생이 많다 아침이 되자 마이나마던는 선고를 받았습니다 덴지랑 아키가 출동했습니다 덴지는 아키에게 마이뭐라고 물었습니다 아키는덴지에게 악마를 보내서 마인을 죽이라고 합니다. 아키는덴지의 악마의 힘을 보고 쓰한안판단하려는데덴지는 독기로 악마를 한 방에 죽였습니다. 아키는덴지에게 악마의 힘을 쓰지 않았냐고 물었습니다. 덴지의말을 들은 아키는 악키는 악마가 자신의 가족을 죽여서 자신도 악마를 최대한 고통스럽게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사실은 덴디가 악마의 힘을 상하지 않은 이유는 덴지는 성인 잡지 때문에 악마의 힘을 사용하지 않았어요. 덴지는 이미 원하는 꿈을 이뤘는데 뭔가 하나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덴지가 생각한 또 하나의 목표는? <목소리> 마키마는 덴지와 임무순차를 함께 버디를 소개합니다. 덴지는 파워와 마음이면서 순찰이나 임무를 하라고 하면서 말하지만 파워의 가슴을 보고 가서 탯을 정합니다. 그리고 덴지와 파워는 순찰을 하는데 악마는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그리고 덴지의 버디를 파워로 추천한 사람은 아키입니다. 덴지의 파워와 같이 단지에서덴지가 허락하지 못해서 그만두게 하려는 아키의 석가입니다. 그때 파워는 악마의 피냄새가 난다면 악마가 있는 쪽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파워는 피로 망치를 만들어서 회사 악마에 해치우는 것으로 채우시는 이유로 끝났습니다. 오늘 영상이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 번씩 눌러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빠이!